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 이식 실패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안좋은 얘기지만 모발 이식이 실패하는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 일반적으로 세가지 요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와 관련이 있고요 일부는 환자와 관련된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모발 이식 중에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의 손상 이게 이제 요인이 될수 있어요 모낭은 모발을 만든 이제 뿌리 부분 이렇게 막이 된게 이제 모낭이에요 모발주머니라는 뜻이죠 이거는 굉장히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모낭은 수술 동안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 같아요 밖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있으면 죽듯이 물고기가 모낭도 수분을 계속 유지해야만 체외에서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모낭을 추출하거나 이식할 때 모낭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식을 시행하는 병원 의사선생님이 경험이 좀 적으시고 기술이 적으면 모낭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고 숙련된 의사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모발 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런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두 번째는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 모낭에 손상을 줄수 있는 것은 이제 의사나 모발식을 돕는 간호 스텝들 뿐이 아닙니다 모발 이식을 받는 환자의 어떤 책임도 약간 있어요. 모발 이식 후에 10일에서 12일 모발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그 기간 전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서는 이식모가 충격이나 긁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초반일수록 작은 충격이도 모낭이 빠질 수가 있고 후반부 갈수록 아무래도 좀더 굳어서 덜 빠지는데 긁거나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수술 직후에 이제 모자를 쓰고 벗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부위에 부딪히거나 뭐할때 이제 모당이 빠질 수 있으니까 초반일수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이라든지 특정 약물의 어떤 알러지 그런 부작용들도으 식물의 생착률을 저해시켜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발생시에는 이제 조기에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팩터 X X 팩 a c t o r X, X 요인이라고 해서 의사가 최고의 기술로 수술을 다하고 환자가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착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의사나 환자로 인한 게 아닌 좀 불분명한 요인들에 의한 거라고 해서 이제 팩 t o r X, 밝혀지지 않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자의 체질이나 성장 특성이 저성장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적으로 좀 염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환자는 그 혈관이 과증식하는 성향이 또 있거든요 수술이 나 어떻게 다왔을때 그래서 이식모의 생착을 저해하는 이런 알수 없는 요소들, 불분명한 요소들을 통칭해서 이제 엑스팩터, X x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많지 않지만 그냥 팩터 x를 요인으로 결과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모발 이식 중 모낭의 손상 가능성 이건 의사나 간호사들이 잘해야죠 두번째 수술 후 합병증 충격이나 감염 등으로 인해서 모낭이 상하는 경우 이건 환자분들이 잘 관리하셔야죠 세번째는 요인 x 팩터 x 알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생착이 저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